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도를 줄 터인데 그들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부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저는 지난 금요일 날좀발견했습니다네 우리 다 발끈해야 되죠 어, 그런 일로 발끈하지 않은 것이 또 이상한 거죠 사실 예. 어, 지금 뭐 나라 상황이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 이, 교회 정규 예배 외에 모든 종교 활동을 어, 강제로 제재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사실 예. 그런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이 한국 교회 언론에서요, 정부가 유독 이 교회만을 콕 집어가지고 신앙행위를 강제하고 탄압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다 쏟아냈습니다. 어, 제가 인용할만한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알고 그리고 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 교회 언론에는 이번 정부 발표에서 특이한 것은요, 이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는 모든 신앙 활동을 중지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그 정세균 국무총리의 그 지난 8일 발언을 분석을 했어요. 그정 총리는 8일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에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이 교회 소규모 모임과 행사를 비롯된 감염이 전체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발언을 했어요 반이 교회 발이다 이 말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언론은 우리 질병관리본부의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인정을 했어요 7월 8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13,244명을 기준으로 이 교회와 관련된 이 확진자의 인원이 약 550명 그런데 여기에는 교회 모임과 관련 없는 2차, 3차 감염을 제외하면 실제 교회 예배나 모임으로 인한 감염자는 약 22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확진자 중약 1.8% 교회 전체로 1.8%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정 총리는 절반이다 그런 표현을 쓴 거죠 어, 아마 언론에서 계속 집중 반복 계속 보도하다 보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언론에서 막 계속 교회, 교회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교회 언론에서 그러면서 이단인 신천지 만민교회 5254명, 39%예요 물류센터, 콜센터, 클럽, 운동시설에 관련된 확진자는 924명 그리고 병원, 요양병원에서는 843명 보다 훨씬 적은 수치라면서 이는 한국교회 전체, 교인 전체가 967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967만 명을 대상으로 놓고 보면 이 확진자 비율은 0.0057%에 해장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회도 전국에 6만여 교회가 있는데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된 교회는 30개예요 이걸 통계로 내보면 0.053%에 불과해요 이것도 6개월간 코로나가 발병된 지속적으로 발병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수치예요 그러니까 전체 교회 가운데 0.053% 교회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는 뭐 100교회 중에서 10교회, 1000교회 중에서 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교인 중에 0.0057%가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교회 전체 통성기도까지 금지시킨 겁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느 단체보다 적극적으로 정부 방침에 자발적으로 협조해왔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독교의 노력에 감사하고 좀칭찬은 보내지 못할 망정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진원지화되는 것처럼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이는 명백히 종교 탄압입니다 아주 기독교를 가볍게 보는 국가 권력의 행포죠 행정 편리주의 지금 무증상자가 자꾸 퍼지니까 뭔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꼬투리를 교회를 우습게 보고 그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죠 국민에게 기본권으로 주어진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단합하는 조사입니다 아주 무시하는 정말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청와대 청원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정부가 어, 그때뭐 청와대 청원하고 하루 만에 한 30만 이상 청원이 뭐 됐다고 이야기 들은 지금 얼마든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뭐 그런 청원에 대해서 이 정부가 수용할지 아니면 상식적인 담벼을 할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 언론과 야당까지도 지금 침묵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정부의 이 어떤 그 행태로 볼때 반대 의견 잘 수용하지 않잖아요. 또 우리 교회도 그래요. 저는 이게 더 무서운 건데요. 우리 교회도 조금만 있으면 여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수긍하고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이제 앞으로 뭐 동성기도 안 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교회 소모임 안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편하고 이게 사실 저는 더 이제 무서운 거죠. 교회가 너무 빨리 익숙해진다는 그런 데.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권력이 부르짖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고 막을 수는 있어도 여러분 기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말 해서는 안될 그런 발표들을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 5장 38절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저는 분명히 선포해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소행이라면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름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더 하나 되어야 됩니다. 더 깨어 일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꼈는데도 입에 재갈을 물리더라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여러분, 숙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불가운데서 자라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할수 있어요. 더. 어쩌면은 이런 정규 예배까지도 강제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올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 교회 탄압과 파케는 점점 더 거세어지기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 되고 그런 가운데서라도 이 정규 예배라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와이게 가다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안될수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므로 일주일에 한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예배를 정말 잘 지켜내야 되는 거예 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이 버가모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뭐이 정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는 정치 논리 편향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좌든 우든 이게 좌우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교회의 문제고 할렐 예배의 문제인 거지. 아, 목사님이 이 정부에 대해서 좀안 좋게 생각하니 그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떤 정부라도 정말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 이 교회와 예배를 무시하고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여러분 정치나 좌우 편향의 논리를 절대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마음이 불편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우리 정말 신앙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버가모 교회 형편이 어떠했는가?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이 버가모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 사단이 권세를 딱 지고 있는 이 곳이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사단의 활동이 강력했다는 것이죠. 이 버가모에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이 신전들이 그 도시에 가득했어요. 특히 뭐 황제 숭배하는 신전. 그리고 제우스 신전, 아데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우리가 이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신전들이 가득했던 도시가 버가모 도시였습니다 그, 그런 도시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이게 눌림이 많겠어요 참 특히 주목할 것은 다른 도시는 이황제 숭배를 1년에 한 차례씩만 했는데 이 버가모에서는 1년에 365번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날마다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각 신전에서 드린 제사의 연기 때문에 이 버가모 도시 전체가 1년 내내 연기로 자욱했다고 알려질 정도로 무상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이 주님이 이 버가모 지역을 사단에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두 벌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때이 도시는 영적 공격이 아주 심한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눌림이 심한 도시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여러분, 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뭐 어떤 무당이 있거나 집에 불도가 세거나 뭐제 집안처럼 제 위선조가 뭐 이 절간을 운영했거나 이런 집안 보면 사단의 보자가 사단의 보자가 그 집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집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단의 안 좋은 영향력들이 풀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집안, 뭐 무당이나 뭐또 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집안은 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호자를 우리 집안에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소개 하여 주십시오 내 개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동치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리 집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중보해 나가고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중보가 풀어지고 예배가 풀어지고 찬양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임자 하나님 나라가 풀어지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러세요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이 강력하게 활동하는 중심지에 이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굳게 붙잡고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님은 먼저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 이게 믿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단의 속을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두렵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아야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미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예수 이름 붙들고 말씀 붙잡으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버가모 같은 교회는 예수 이름을 굳게 잡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 순교자가 나왔어요 안디바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을 것으로 주장합니다 이 전성에 의하면 그는 노스로 만든 황소 황소를 노조로 만들어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불을 지펴가지고 어, 이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안디바다라는 전성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순교자는 이 교회에 두 가지를 선물한다 첫째는 성도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구별해내는 기준이 순교 앞에 죽음 앞에 그 믿음의 옥석이 사실 가려지는 거거든참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는 이제 확연히 물렀습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는 정말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순교는 믿음을 굳게 세워주잖아요 대충 믿던 사람도 와저 사람 봐라 저렇게 고백하고 저렇게 진앙하면서 죽네 그거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도 대충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므로 이 순교하여 흘린 피가 교회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그런 순교의 피가 흘린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이게 세워진 게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진 교회입니다 제가 어, 새날개 오기 전에 안동에서 한 3년 반 정도 있었잖아요 그 안동 지역이 참좀 특이합니다 어느 도시보다 보구마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안동이 유교가 강한 것 같고 불교 샤머니즘이 강한 것 같아도 교회가 그 안동 지역의 중심입니다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면단이뿐만 아니라 리단이 들어가도 교회들이 다 반듯 반듯하게 서 있어요. 희한해요, 안동지. 어떻게 이 경북 북부 그 오지에 그리고 우리 장로교 통합적 교회가 거의 9 0퍼요 어떻게 장로 교단이 그 유고가 센그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복음화가 이 뭐, 전라도하고는 비교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 영남지방에서는 이경안 지역이 최고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있었는가? 알고 보면 그 안동 지역에 그 교회 역사를 보면 1908년도에 이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 미국 선교부에서 대구 동산의료원에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경북 국부 지역에는 너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미국 장로교단에 어, 그 선교사들을 파송해달라 그래가고연결돼가지고요 미국 북장로교에서 안동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 이름이 다 한국 이름인데 재미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우데 인노절 오월번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 오지 말고 코스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계속 세우다가 이분들이 차례로 차례로 순교를 당합니다 장티푸스로 두번 죽고 풍토병으로 두번 죽고 그 2년, 3년 단위로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 그 풍토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교회 세우다가 장대푸스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그 지역이 되게 위험한 지역이 있구나 그럼 미국 장로 북장로에서 안 보내야 되대데 2년, 3년 단위로 또 보내고 또 죽었대요 또 보내고 또 죽었대요 또 보내고 야 그래가지고 그 안동 지역에그선교사님들의 흘린 거룩한 피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영적 비료가 돼가지고요 각 골골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하게 되어서 안동 보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순교자적 신앙이 교회를 정말 살아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영광이고 기쁨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 영광이고 기쁨이기를 정말 추구해요 자, 이 순교자를 낼 정도로 든든한 믿음 위에 서있던 이 버가모 교회였지만 책망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을 용납했다는 건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14절 떼어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5장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중에 1호가 뭐냐? 발람 선지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발람은 이방인 주술사예요. 그런데 한번은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할 때 모압 왕이 하, 이 자들을 가만히 두면 큰 세력이 될것 같으니까 이 모압 왕이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꾸 저주 대신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저주하라고 그랬는데 이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말하라고 그랬는데 입에서 계속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미 뇌물을 받은 상태라 할수 없이 이 발람, 이 이방, 거짓 이 선지자는 모하왕에게 그럼 이 입술로 안 되니까 또 다른 계책이 있다면서 이제는 민기를 써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인계, 그 모합 여인들을 미인계로 동원시킨 것입니다 아리따운 모합 여인들을 수천 명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죠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모합 여인들과 음행만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절하고 그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깨는 악한 가르침이다이 버가모 교회에 이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똑같이 음란의 짓을 하고 이런 교인들이 그 교회당 안에 보조수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네개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 또 니골라당이 나와요. 이 니골라당은 반란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 음란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음란 행하는 거, 뭐 우상에게 뭐 가서 절 한번 하고 우상의 점을 먹는 것 그거 무슨 뭐큰 잘못이고 이게 뭐냐? 니골라당이에요 이 성경 주석가들은 니골라당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렇게 보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구분해서 영혼이 구원 받으면 됐지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 주장을 펴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이 이단이 쭉 강하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당신 구원받았으면 된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지금도 구원파는 아니지만 이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교회 다니면서 음란을 행하고 교회 다니면서 뇌물 주고 뇌물 받고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점도 치고, 사주도 보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뭐술 한잔 마셔도 내 믿음 난, 어, 사라지지 않아. 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요즘 우리 청년들은 혼전순결, 그거 뭐 죄라고 생각합니까? 너무나 버젓하게 행하고, 가정의 정제를 깨트리는 불륜, 그거 로맨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니골라당, 발라의 교훈의 이 흐름과 사조인 거죠. 지금도 이제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동성애, 이거 성적 취향이지. 아니, 동성애자들, 소주자들이잖아. 그거 보호해야지. 동성애, 그거 정주해서는 안 돼. 여러분, 제가 동성애 이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한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최근 우리 일각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들이니 이들을 적극 보호하고 옹호하는 움직임이 자꾸 커져가는 가운데 이 정부 들어와가지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법을 제정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활발하게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법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하면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다는 독소주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일반인들은 잘 간과, 간과해버리죠 이 법이 제정되면 결과적으로 동성애가 더욱 조장되어지고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지고요 강단에서 제가 성경 말씀대로 동성의 죄예요 아, 그러면 고발하면 난 잡혀갑니다 이런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성애자들 혐오하자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증오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반대하는 거예요 소수 약자 보호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들 소수 아니에요 마약하는 사람들 소수인데 왜 보호하지 않고 처벌을 합니까? 아, 그것은 그 마약하는 것이 가정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 행위이기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들 소수에도 처벌하지 않습니까? 동생이 다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지서 완전히 무너지는 행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녀 세대가 제 손주가 있는데 죽어가 나중에 할아버지 나 결혼할래요 그래서 야, 내 손주 며느리가 누가 왔나 봤더니 무슨 말 데리고 와? 우리 가정을 보호해야 될거아니야 우리 자녀, 우리 후손들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가 되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허용되면 그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대해야 되고 규탄해야 되고 여러분 이번에 총리 그 지침도 여러분 반대했지만 또 정화대 청원에 들어가면 포괄 이 차별 금지법 이 반대 이 서명에도 여러분 하셔요 해야 돼요. 우리 통합적 교단도 반대 성명을 반대 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친 동성애 정책을 펴는 그런 지자체 장들, 단체들 여러분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참이 시대가 정말 그렇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 고지식하게 예수 믿지 말고 우리 세련되게 쿨하게 믿자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게 보편적인 상식으로 아는데 왜 교회만 그렇게 지잘난 듯이 반대하고 그러냐? 하, 여러분 이게 반람의 교훈입니다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그러고 뭐 좋게 좋게 살자 이 세속화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 점점 커져가는 거죠 우리 어떤 종교적 형태를 가진 명분, 가령 주일 뭐 성소하는 거, 11조 하는 거, 기도 생활 아 이거는 잘 지켜요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없게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지금 커져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날 이렇게 예배들에서 은혜 많이 받고 밤에 집에 가서 야동 봐요 사업하다가 우돈 얹어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자식들 실장과 보낼 때 사주, 팔자, 궁합 다 따집니다 물론 이 버가모 교회 전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이 교인들 중에 일부였던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그 버가모 교회가 그런 자들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분명히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자신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으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라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에 한동안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지요 지금도 그걸 강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강단에서 죄, 의 십자가, 회개, 희생 이거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주제잖아요 그건 싹싹 빼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부자 될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설교를 채우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도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딱 오는데 이 앞에서 회개하라, 희생하라, 헌신하라 야 이게 쉽지 않거든요 찾아가 코로나가 오는데 정말 모처럼 교회 한번 딱 오는데 예배 한번 들었는데 아, 위로해 드리고 싶죠? 자, 이게 딜레마죠 이게 그런데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 귀에는 듣기 좋은 것 같으나 이게 한국 교회를 지금 이직경으로 만든 그런 이 목사들의 이 강단의 잘못이었음을 저도 솔직히 시인하고 싶어 물론 예수 믿고 거듭나면 여러분 내 인생 구석구석이 복을 받습니다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항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나서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지고 다 사업이 잘 되고 문제들이 적적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따진다면 예수님, 사도바울, 열두 제자, 초대교회 다 실패자들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잘 벌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적이지 그것이 축복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핍박받고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영적인 은혜 평강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은 꼭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나 적당히 타협해가면서 세상 눈치 보가면서 아니 세상에서 시른 소리 안 들어야지 자꾸 교회 교회 하는데 그러면 교회도 가만히 있어야지 좋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협하고 나가는 것이 버가모 교회는 지나친 관용이 문제예요 지나친 관용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데요 16절내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교회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이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이런 교인들 너 방치할래? 그럼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내가 직접 그들과 싸우겠다 얼마나 두렵고 심각한 일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세상식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가를 먼저 알아야 그 결국은 이 말은 세상과 짝하여 사는 교인들을 용납하지 마라. 이 말인데. 이 목사인 제게 이 말이 얼마나 큰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짝하는 교인들 용납해서 안 돼. 아, 왜 가만히 보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그런 교인들을 그럼 분별시켜서 그러면 출교시키든지. 아, 이게 지금 교회 현실에 맞습니까? 가령 어젯밤에 야한 동영상 본 사람들,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 떠나세요. 아니 아들 딸내미 결혼 시킨다고 전본 사람 있죠. 사주 본 사람 있죠. 집 사주권 뗍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불감을 주신 이 말씀이, 야 어떻게 살든지 교회 나오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벌든지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면 잘한다 그러고, 아, 어떻게 행하든지 출세하고, 구천장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시장 되고, 이러면 잘한다 그러고, 참, 정신 정말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탐심과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교회 안에 용납하지 말라 주님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나 부끄럽지만 목사님 제 마음은 참 힘듭니다 탐심 버리세요 탐욕 버리세요 음란을 끊으세요 제가 설교만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아 내가 한편 설교하면 막 탐심이 끊어지고 탐욕이 막 일어나지 않고 음란한 을 버리고 아 그렇게 된다면 저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설교 한편 한다고 강단에서 호통 친다고 그 죄를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의 고민도 제 자신도 잘 그게 안 되는데 그게 교인들에게 어떻게 그걸 강요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 날이었어요 우리 예수 동행반 회계에 관한 메시지를 공부하고 나누었는데 예수 동행반도 정부 지침에 의해서 빨리 지금 종각합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지난 화요일 날. 진짜 회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문제는 회개는 고사하고 회개 없이 산다는 거죠. 회개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게 회개하지 않는 건데 자 그렇다면 회개하면 우리가 죄안 짓게 될까? 아 우리 예배 때 회개하잖아요.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아 예배 공예배 때도 회개해요 지난 한 주간 주여 우리의 잘못은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물론 두리뭉실하게 해결하지만 그러면 그 회개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안 지어집디까? 그 우리의 실상은 뭐냐?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주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그 다음 주또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걸로 끝이야 언제 한번 죄에 대해서 우리 승리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들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냥 회개했다. 다음, 그러니까 또, 또 회개하는 거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걸 교리적으로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회개가 죄를 이기는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 무용론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냥 교리적으로 입린 소리로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죄는 끊어지지 않고 내 삶은 새로워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에서 회계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는 단순히 죄를 괴로워하는 것 아니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우리는 죄의 욕망이 사라져서 죄안 짓는 게 아니고 결국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죄 짓고 또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죄 쉽게 지어집니까 자, 우리들 중에 제가 하요일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야동 음란물 그거 한 번씩 휘끔휘끔 보는 사람들 자, 지금 우리 같이 있을 때 음란물 볼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야한 동영상 클릭할 수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허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교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사람들 의식하면 못해요 안 해요 아무리 유혹이 강해도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내 곁에 계신다고 그러고 내 안에 임하여 계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아니라 실제 그게 우리 믿음의 실상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믿으면 실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함부로 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내옆에 계십니다 그래 놓고는 버젓이 죄를 짓는 것은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니라는 더 거예요 그 믿음이 실제가 아니죠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되면 어떻게 함부로 죄를 지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분명한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설교로 소리치지 않아도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엄난 끊으세요 야동 본 사람 교회 떠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실제가 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아 주님이 의식이 되는데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 곁에 계신데 어떻게 그런 사, 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하,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 믿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이거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주님 만나셔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의 실제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우리의 이제 돌파해야 될 아주 강한 능력인 거죠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임하신다고 실제로 믿는 사람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 아무렇게나 할수 있겠어요? 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실제의 삶이 죄의 유혹을 탐심과 음란과 우상 숭배를 이기도록 만드는 우리의 신앙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드린다고 해서 죄안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자꾸 들여다보면 주님이 내삶에 실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를 자꾸 들여다보면 죄만 말하다 보지 마시고 주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 어느샌가 그 주님이 내삶에 실제가 되가지고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해요 아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네 내 앞에 계셔 내 안에도 계셔 이 삶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하고 점점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안 바뀔래야 안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요일날 여러분, 저와 함께 하루나 이틀 정도 한번 살아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 이 목사인 나도 당신과 한 이틀 살면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의식하지 않겠어요? 아무렇게나 하지 않을걸요? 아니, 사람인 나도 옆에 있으면 아무렇게나 안 사는데 하물며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고 믿으면 그 눈이 정말 뜨여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더라고요 나의 과제는 정말 모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호동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회개하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 새날교의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주님 임재 앞에 살고 주님 함께 계신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믿어지는 주님이 정말 보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보여지는 하,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보존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적당주의, 세속주의, 반람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정말 거룩하게 사는 성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렇게 변화시켜주는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고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안 한번 같이 어, 시간이 좀 됐으면 자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분명한 실제가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에계시에 정말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교리로만 머리로만 알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 주님이 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리도 우상과 음란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태도를 버리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여기고 너무 세상과 쉽게 타협했던 것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이 시간에 경건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욱 띄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